13번에 이제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는데요. 자, 이 문제는 바로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 어, 나온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어,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기본서 1 0 0날뭐 펼쳐놓고 공부해도 머리에 남는 게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모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너 서설이 길면 뭐 짜증나죠 자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수 있을 터 그렇다죠 그러니까 너무 경미하게, 뭐, 쬐끔 여기 찢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자,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어, 상처와 같은 정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중요한 건 여기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자, 있을 때, 바로 상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 뭐, 폭행해갖고, 뭐, 상해 입었다 하는데, 뭐, 그냥, 뭐, 어, 데일밴드 같은 거로 하나 살짝, 뭐, 이렇게 찢어진 거, 어? 반창고 붙일 정도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어느 정도 어, 폭행으로 인해서 가벌성을 요구하는 어떤 상해의 정도를 말할 때 우리가 어, 상해다 폭행에 의한 상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경찰서에 찾아왔는데 아 형사님 저 여기 뭐 찢어져 갖고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나 여기 어, 상해 입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디에 봅시다 딱 했더니만. 한 0.5cm 정도 이렇게 살짝 뭐 이렇게 끓여서 왔더라고 그래놓고나서 상해 입었다고 왜 조서를 상해죄로 써주지 않느냐 하면서 난리를 뽑는 분을 봤어요 그런건 상해가 안되는 겁니다 또이번에 보겠습니다 자이번에 보면은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 자 여기 동그라미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습벽입니다.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의 전과의 유무 그리고 그 사건의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수단과 방법 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갖고 상습성의 유무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날 제가 그랬어요. 후배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길래 야너 근데 얘, 얘 상습폭행이라고 하는데 너뭘 보고 상습폭행이라고 얘기하냐 했더니 어... 뭐 수사조회를 자료 조, 수사 조회를 떠갖고, 수사자료조회해갖고, 거기 범행에 그 뭐라고 전과가 있는지 찾아본데, 물론 뭐 그것도 여기 뭐 나와있는 동종 전과의 유무 이런 것도 있지만은, 단지 그 전과조회해갖고 나오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안 걸리고 계속해서 상습 폭행한 사람이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물론 뭐 전과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피해자가 진술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뭐 범행의 횟수라든지 그 기간 뭐 4, 5년 동안 계속해서 괴롭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수단 방법 예를 들면은 뭐 단순하뭐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밥 먹을 때 때리고 뭐 저기 뭐예요 누워 있을 때 때리고 잠잘 때 때리고 계속해서 어떤 때렸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했을 때아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그중 법정형이 더 중요한 상습 존속 폭행죄의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래 선생님 그러면은 어 상습. 어, 존속 폭행 요거 하나만 성립하니까 이 사람 약하게 처벌받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어, 뭐라 그러죠 동기라든지 수단 방법을 다좀 어, 악랄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상대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 정도의 어떤 괴롭힘이 있었다 그러면은 법정 최고형 때릴 수 있는 건다 때립니다. 그래서 절대 어, 뭐 이런 것이 뭐법 죄명이 하나로 떨어졌다 해갖고 약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3번 이제 강요죄를 볼게요. 강요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험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협박은 협박 동그라미 어,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을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자 중요한 건요 겁이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하시고 겁을 먹게 하는 거죠. 겁을 먹게. 그래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약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가 겁먹으라고 막너 죽여 뭐 어째 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고 오히려 웃겼다든지 아니면 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은 이것은 뭐 협박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겁을 먹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자, 이거 왜 삐뚤게 되냐. 자,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중요한 건 여기 동그라미 하세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갖고, 그냥, 너 죽여, 너 죽여, 이렇게 말만 하면은, 어, 그 사람이 뭐, 어떤, 어, 겁을 좀덜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겁 먹게 하는데, 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 고지. 너이 새끼, 너말안 들으면은, 너청테이프 입에, 입에다 발라갖고, 너 한강물에다 밤, 밤에 몰래, 어, 봉고차 태워서 빠뜨린다는 둥. 뭐, 이렇게 무섭고 살벌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사람이 겁을 먹을 거 아니에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예,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되겠죠. 너 내가 이런 거 하라는 거안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뭐, 너 가족을 전부 다 몰살 시켜버린다든지, 아주 좀 겁먹는 소리 있잖아요. 살벌한 소리. 그런 거를 했을 때, 어, 바로 저기로 볼수 있는 거죠. 어, 협박으로 볼수 있는 거겠죠. 이제 4번에 또 볼게요. 이제 4번에 보니까,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A 정당 국회에서 예산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것에, 화가 나서 중요한 건 화가 나서예요. 전화를 이용해갖고 공중 전화해서 경찰서에 여러 번 전화해서 각 경찰관에게 경찰 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A 갑 정당 당사를 폭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제를 구성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각 경찰관은 지금 경찰 업무 보러 공무수행하러 나온 사람 아니야. 근데 A 정당의 당사가 폭파되는 거하고. 각 정탈, 저, 경찰관들이 어, 겁먹는 거하고 관계가 있을까? 물론 뭐 이거 폭파시켜 버리고 하면은 경찰관들이 가서 빡세게 일해야 되고 좀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각 경찰관들이 뭐 당사 폭파한다 해갖고 그래 내 어디에 위에가 가하구나 겁을 먹냐는 거야. 안 먹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 판례는 이것을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공부하실 때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머릿속에 더잘 들어오죠.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려 보겠는데 조만간 이제 그 제가 기출문제를 2023년도 나온 거를 어한 5개 정도 어 얇게 어 기출문제집을 하나 만들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렴하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소개도 시켜 드리고 뭐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수업 들으면 더 좋죠. 예 제가 추후에 또 공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